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설법은 무엇인지요? 오늘은 네. 부자가 예. 천국에 못 가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이유가 있나요? 있지. 예. 종교적이고, 예. 또 재벌과, 예. 또 정치하고 엮여서 그런 거예요. 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다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치.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냥 종교를 신앙, 믿음으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알고 종교를 믿고 정직하게 살며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마음씨라고 했어요.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모자라는 지혜를 갖추어 자비로운 꼭 더욱 행복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주관성과 객관성이 없이 맹목적으로 믿으면 광신도 아니면 맹신도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면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성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뭐냐면 경전이 있죠 네. 경전 외에 다른 말을 말하는데 의설이나 사설 응? 그런 걸 말하는 거세 번째는 상에 속지 말라는 거야 우리 신상들 많이 있죠 모습들 네. 또 모신 신들 많잖아 그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요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남을 인정 못하고 포용을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네. 로마 교황과 이슬람교의 싸움 인데 네, 네. 무려 270년 동안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이 문화가 바뀌어 버려요. 일부 다 처제가 된단 말이야 왜 전쟁이 나가가지고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의 청도이라는게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서부 개척을 명목을 가지고서나 그 원주민 인디언이 있죠. 600만을 죽여버렸어. 아, 많이 죽였죠. 아, 말고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알죠? 알죠. <웃음>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1950년도에 크리스마스 있죠. 네. 이걸 공휴일로 제정했단 말이야. 그리고 비구와 비군이를 비구와 대처승을 쌈을 붙여놨어요. 그래 가지고 절에 많은 재산이 있었잖아. 네. 그것을 소송비로 탕진하게 해가지고 절을 갖다가 막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손님 그거 사실인가요? 아 그거? 진짜 사실? 내가 아, 왜 거짓말을 그 해? 예. 내가 거기 싸움에 직접 참가도 하고 그랬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면 예. 종교에 휘둘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프랑스의 라폴레에공 응, 알죠? 예, 예. 자기 스스로 왕관을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헨리 8세 있죠? 예. 그분도 자기가 스스로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재혼도 했잖아요. 헬팔세가 그리고 캐드릭에서 국교를 뭘로 바꿨냐면 성공회로 바꿔버렸어요. 성공회 신부들은 장가가는 거 알아요? 신부님이 장가갑니다. 아 신부님은 장, 장가 예, 예, 대처성처럼 장가가 같아요. 아... 그러기 때문에 종교가 사회의 귀감이 되어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잘못된 종교는 우리가 종교를 걱정하게 되는 모습을 요즘 와서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부자는 천국에 못 갈까요? 왜 부자라고 다 천국 극락에 못 가겠습니까? 정직하게 산다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볼때 자본주의와 서양 종교 있죠? 그냥 역사적으로는 기독교라고 그래요. 예. 기독교와 결탁 때문에 라는 거예요. 즉 재물의 순수성과 영혼의 청정한 마음이 없이 혼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가 어느 나라요? 예 미국이죠. 미국 돈에는 이런 글자가써 있어요. 인카드위트러스트 달러에 그글써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지? 야, 얼... 아 있어, 전부 달러에 써 있어. 아 예예. 예. 우리는 신과 함께란 뜻이야. 미국은 신을 신뢰한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부자가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종교와 결탁해가지고 부정, 부패, 매점, 매석, 많은 과오를 저질렀고 노동자를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양과 미국에서는요. 부자가 되면 속지않은 마음으로서 기부문화가 발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지 기부문화가 많죠? 우리도 서양의 기부문화를 좀 본받아야겠어요. 요즘은 건전한 기부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재물과 색있죠? 색을 색 섹스를 말하는데 독사보다 무섭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제1개가 사음중지 있죠. 그리고 스님이 재물을 사유하지 못하게 하고 돈을 소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소유야. 무소유라는 것은 내가 갓대 집착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면 건전한 종교를 믿고 바른 삶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참뜻은요, 마음의 만족과 평화, 참된 기쁨을 누르는 데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